안녕하세요 K군입니다 남자친구와 이별을 했는데 아, 남자가 재회를 원하는 경우가 있죠 분명히 남자가 헤어지자고 했는데 남자가 원하는 경우 그런 재회를 오늘 이야기해 보려고 하거든요 남자가 재회를 원하는 경우는 크게 세 부류로 저는 나눠보고 싶어요 첫 번째는 아, 남자가 몸정이 그리워서 재회를 원하는 경우거든요 이 경우는 쉽게 말하면 그냥 예전 여자친구하고 같이 잠자리를 했던 그 상황이 그리워서 그냥 단지 그 자체만 그리워서 여자친구하고 만나보려는 계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파렴치한 거죠 상대가 나를 만나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을 거다 나를 그리워할 거다 이걸 아는데 오늘 내가 유난히 예전에 그 잠자리가 그리워 이런 단순한 생각으로 여자를 이용하는 경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랬을 때 제외를 하면 더큰 상처를 받으실 거예요 남자가 그런 상황이라면 여자는 재회라고 생각하고 다시 사랑이 시작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접근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남자는요 분명히 얼마 안 지나서 아니면 그날 당일 다시 이별을 통보하거나 다른 여자를 찾아서 떠날 거란 말이죠 두 번째 경우는요 이별 통보를 하긴 했는데 지나고 나니까 여자친구가 그리워지는 경우예요 이런 상황은 남자가 마음이 좀 여리거나 아니면 우유부단한 성격일 경우에 많이 나타나는데 실제로 이별을 통보하기 전까지 많이 고민을 했었어요 여자친구가 헤어질까? 말까? 여러가지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헤어지자 라고 판단을 내렸음에도 막상 헤어지고 나서 보니까 나도 저 여자가 그리워지는 건 사실인데 내 여자친구였던 사람이 전 여자친구가 어떻게 지내고 있을지 혹시 아프진 않을지 혹시 괴로워하진 않을지 이런 것들이 되게 걱정되는 상황인 거예요 중요한 건 이별 통보를 한그 남자가 시간이 지나고 나서 돌아보니까 자기가 여자친구가 너무 그리운 거예요 이런 경우라면 제외를 해도 다시 잘 지낼 수 있는 확률이 조금은 높아요 그런데 그런 경우가 아니라 여자친구가 걱정돼요 여자친구가 잘 있는지 마음이 불편해요 어떻게 보면 좀 착한 마음일 수도 있죠 여자친구가 힘들어하는 이야기나 카톡이나 연락을 들었을 때 마음이 훅 뺏겨버리는 거죠 그래서 제외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제외를 하면요 실제로 얼마 못 가서 또 헤어져요 왜냐면 이 남자는 자기가 이미 오랜 시간 동안 냉정하게 판단을 해 봤을 거란 말이죠 고민을 해 봤을 거란 말이죠 그럼에도 난 이별 통보를 한게 맞겠다라고 결정을 했다면 그 결정이 더큰 비중이 있는 거예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힘들어서 마음이 다시 돌아갔다면 다시 이별 통보를 했던 그 냉정한 상태로 다시 돌아갈 확률이 높다는 라 거죠 세 번째 경우는 이별 통보를 한 남자가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다른 여자친구를 만나버렸어요 다른 여자친구는 사귀고 있는 중이에요 그 여자 입장에서는 어, 저놈이 나랑 지금 헤어졌는데 다른 여자를 사귀는 것까지 알고 있는 상태예요 그럼 이 여자는 이미 뭐 숙대밭이 되고 상처가 많았겠죠 그런데 이 여자는 이별 통보를 받았고 상처가 깊었으니까 다른 남자를 아직 못 만났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전 남자친구는 이미 다른 여자까지 만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다른 여자친구를 만나고 있는 중인데 왜 다시 나를 만나고 싶어 하는지 이게 지금 중요하거든요 이 남자는요 어쨌든 이 여자랑 헤어졌고 그리고 다른 여자를 만났다라는 거에 중심이 두어져야 돼요 다른 여자를 만났는데 근데 왜 나한테 다시 보고 싶다고 만나자고 그리워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할까요 이 남자는요 이 여자에 대한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닌데 다른 여자한테 관심이 있었던 게 사실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여자를 만나서 보니까 어?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이 여자가 과거의 내 여자에 비해서 이런 부분이 부족해 이런 것도 눈에 띄는 거죠 어, 얘는 이런 게안돼 있네 얘는 이래서 좀 불만이네 이런 것들이 자꾸 생기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익숙해져 있던 편안했었던 전 여자친구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친구에 대한 점수를 좀더 높게 주고 그러다 보니까 그리워지겠죠 근데 저는 이런 남자가 되게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런 남자는요 자기 중심적이에요 여자를 사랑해서 만나는 게 아니라 자기한테 부족한 것들을 찾아 헤매는 남자거든요 이 여자친구한테도 분명히 뭔가 부족한 것들을 느꼈기 때문에 헤어지자고 했을 거란 말이죠 아쉬운 것들이 있었으니까 헤어져야겠다고 결심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또 다른 여자를 만나서 거기에서도 불만이 생기니까 거기에서도 아쉬운 부분들이 있으니까 다시 이 사람이 주지 못했던 더 편안했던 전 여자친구를 그리워하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하고 재회를 하면요 결국 이 남자는 또내 모습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또 다른 여자를 찾아갈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연애를 하면서 한 번쯤의 재회를 경험해보는 건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연애의 감정이라는 게 어떤 건지 사랑의 감정이 얼마나 애달픈 건지를 알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적어도 재회를 하는 순간에는 내가 원하는 거기 때문에 상대방의 입장에 맞춰서 나를 낮추고 낮추고 낮춰서 내 자존감도 없애고 그렇게 해서라도 만나겠다 라는 그것만큼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한 번이 그한번에 나를 낮추고 나를 뭉갰던그 순간의 기억들이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을 만나든 그런 자세로 계속 이어질 수 있는 습관이 될수 있거든요 나라는 사람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해주고 파악해주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그 자존감이나 그 열정을 막 뭉개고 낮출 필요는 없잖아요 여러분들은 되게 소중한 사람이거든요 앞으로 이 사람이 아니더라도 훨씬 더 여러분을 사랑해 줄그 누군가를 다시 만날 수 있는 그런 값어치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때 내가 그렇게 처절하고 별거 아닌 여자였다는 그런 사람의 기억으로 만난다면 여러분이 앞으로 만날 그 사람의 사랑이 너무 좀 불쌍해 보이지 않을까요 그 사람을 위해서라도 지금 여러분들의 자존감을 좀 많이 올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